고난과 역경까지는 가져갑시다 네. 사랑해라는 말이 정말 맞네 사랑해요 꼭 넣어야겠어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요. 당신의 생일을 생일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대 나의 기쁨 태어나줘서 고마워